안녕하세요 매치탈출영구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몸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원래 몇 킬로에서 몇 킬로 되셨나요? 원래 시작할 때는 64킬로였는데 지금은 이제 72킬로까지 어, 원래 74킬로 찍으셨다고 소식 들었었는데 네네, 그, 코로나 전에는 74kg까지 졌었는데, 아... 네. 2주간 못 오셨죠. 네네. 아, 어, 그래도 좀 몸이 많이 커졌는데? 네. <웃음> 주변에서 반응이 어떤가요? 아, 처음 한 한두 달 정도는 아무도 <웃음> 몰라봤는데, <웃음> <웃음> 이제 한 세네 달 정도 지나면서 어... 이제 방파를 입고 하니까, 아, 네. 주변 사람들도 몸 많이 좋아졌다고 아, 그래. 알아보시더라요 좀 인상 깊었던 반응이 있나요? 친구 부모님을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. 그 옛날보다 몸이 엄청 많이 커졌다고 정말. 네. 그때 처음 몸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. 기억에 남는 것같어요 요즘에는 좀 계속 듣나요? 네. 특히 그거 봐도 이제 며칠 그런 느낌 아닌데? 네. <웃음> 네. 아니 딱 봐도 그냥 건장하잖아요. 네. <웃음> 근데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죠? 네, 옛날보다 진짜 많이 자신감 생겼어요다 어디서 오셨다고 요죠그 인천 쪽에서 아, 여기까지 한 얼마나 걸리죠? 한2 시간 정도 집에서 딱 출발하고 두시간이니요 네, 한두 시간 조금 넘, 두 시간 조 넘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셔가지고. 네. 와 거의 왕복하면 네 시간이잖아요. 네. 이제 한사 개월간. 네. 진짜 몸 많이 달라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? 사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 많았는데, 나도 음, 그냥... 몸이 커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. 이제 이뤄내고 보니까 음.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거 아니구나. 아 그래 별거 네. 아니야. 아 <웃음> <막> 힘들긴 했는데. <웃음> <와>. <웃음>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될수 있구나는 하 아, 네. 생각을 그렇습니다. 하게 됐다. 자 지금 딱그 처음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. 딱 생각해 왔던 거랑 막상 그, 운동해 보니 무어했어요 그거는 훨씬 네,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운동하는 그래. 과정 중에서 운동에 중 어떻게...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? 그 하체, 운동할 하체 운동할 때. 하체 운동이야. <웃음> 네그 스쿼트 할때 마지막 세트 하고 그러면 거의. 다리가 거의 타는 것 같고 되게 막들드라져서 <웃음>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<웃음> 막 다섯 어... 개씩 10개씩 더 하다 보면은 어... 네. 다리가 그냥 진짜 많이... 지금 엉덩이하고 다리가 그냥 엄청 커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한테 네. 좀 나만의 뭔가 팁 같은 게 있나요? 운동을 시작하실 때 되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재미를 못 느끼셔서 빨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그래서 그렇죠, 그렇죠. 정말 많이 하죠. 네, 혼자 하시기보다는 여기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같이 운동하는 게 훨씬 몸이 더 빨리 잘랄수 있는 그렇게 말하면 너무 그그 약간 강요 받은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거 말고 혹시 또 다른 뭔가 있을까요? 뭐 되게. 약간, 약간 꿀 아이템이 뭔가요? 저는 그 프로틴바랑 가래떡이랑 바나나를 되게 가래떡? 네, 두유 이런 것도 되게 가래떡 되게... 한 얼마씩 먹었어요? 하루에 한이 정도 잘라서 <웃음> 네. 그거, 그거 그냥, 그냥 먹었어요? 그냥 꿀 찍어 먹고 고추 아, 고추장 어요꿀 찍으면 그래서... 개꿀이지 네. 구워서, 구워서? 네네 아... 이렇게 해서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게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니까 이게 몸이 쫙쫙 올라가서 네네 거의 한몇 칼로리씩 섭취죠 하루에 한 3,000 칼로리 이상씩은 먹으려고 항상 음... 네, 노력했던 거예요. 음... 지금은 살짝 정식이니까 좀더 드셔야겠네요. 네. 이제.. 휴식 같은 건 어떻게 신경 썼어요? 수면하는 어. 거나 음. 이제 그 다음 날에 수업이 있다 하면 은그 네. 전날에는 최대한 무리하지 않도록 <웃음> 아, <웃음> 아. 조심했던 거어 수면은 한몇 시에 정도세요? 수면은 한 12시 이전에 자려고.. 오어 진짜 이거 바람직한.. 이거, 이거 못 지키는 분들 진짜 많아요. 네. 네. 네. 수면 패턴이니까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, 그 느낌으로? 네. 아, 바람 생활 잘하시네요 <웃음> 아. 약간 p t 할때 약간 솔직히 음. 좀 많이 막 제가 뭐라 붙이긴 했던 것 같은데 네. 서운하진 않았네 아, 엄청 아, 야, 뭐라 야, 많이 한것 같은데 예. 약간 그아 네. 그냥 약간 좀 많이 뭐라 했잖아요 네네가끔 네. 아,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5 <캉청한 Alex> <근데> <glacier> <웃음> 4 3 3 3 3 그렇지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아0번 20번, 30번, 40번, 5지번 60번, 7번, 8번, 9지번 10번, 10번, 10번, 10번, 10번, 10번, 1 0 근데 네. 어쨌든 뭐 몸은 많이 커졌으니까 네. 용서해 주시는 걸로 네네정하게 네. 생각합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모범인들 친구 만나시